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열무 물김치 담은 거다 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열무 한 단, 얼갈이 한단 섞어서 어, 김치 담을 거예요. 근데 이 얼갈이만 담으면 싱거워요. 맛이 없어. 열무하고 섞어서 담아야 더 맛있어. 고소하고. 이무 꼭다리도 먹어야 돼. 이 맛있어. 하나씩 먹으면. 이렇게 다 따듬어 싸라 이제 휘쳐볼게요 물 하나 받고 여기다 풋내 안 나게 식초를 좀 넣고 휘칠거예요 반컵 정도 넣고 요새는 이게 풋내가 잘나 살짝 한번만 휘쳐갖고 저볼거예요 소금은 계란컵 하나예요 모자라면 조금 더 넣을거예요 이만 넣으면 되겠다. 이렇게 절거졌어요. 이게푹안 절궜어요. 너무 절구면 적국이 덜 들어가 맛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게 1시간 반 절구고 뒤집고 30분. 그래갖고 합이 2시간 절궜어요. 두번씻칠 거예요. 대가좀 넣어줘야 돼요. 피 저. 밀가루 풀이나 밟는 게 좋아요 찹쌀풀은 열무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넣을 거예요 밟는 게더 맛있더라고 쩝더 넣어버려야지 물좀 부어줄 거예요 이게 밥이 들어가서 이 물, 홍고추 조금 넣을 거고 이거는 건고추예요, 건고추 건고추를 넣어줘야지 더 이게 어 물고추만 넣어주면 익으면 부글부글케 이거 건고추를 넣어줘야지 더 익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게 밥부터 갈아줄 거예요. 고추랑 같이 섞으면, 고추가 너무 곱게 갈아지니까, 밥부터 좀간 다음에, 고추가 이렇게 좀 거칠거칠한 거친 게 있어야 돼. 그래야지, 이, 이, 저, 뭐냐, 김치에서 남아있어가지고, 양파는 썰어서, 원래는, 이, 흰, 이 흰쪽하고, 파란 쪽하고, 이렇게 섞어서, 써야 돼. 많이 얼었어요, 조금. 생강, 깨. 이 깨가요, 머리를 좋게 만든대요. 학생들, 공부할 학생들 깨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네요. 설탕. 설탕 좀 넣어야 맛있어. 고춧가루. 3개. 4개 정도. 이게, 이게 김치가요, 그 식초를. 넣고 시쳤더니 아 이게 뽀득뽀득하면서요 좀 싱싱한 막 느낌이 들어요 절거졌는데도 그래갖고 풍가 하나도 안 나네요 어우 매콤하다 간이 맞네 간이 딱 맞아 불었어 나잘라라 그랬더니 아 이게 간이 한 번에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 딱 맞았네 딱 맞았어 간이 딱 맞아 불었네 이렇게 고추를요, 거칠거칠하게 갈아야지,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야 맛있어 보여요. 아, 이렇게 이제, 이제 겨울에 묵은지 먹었으니까, 봄 됐으니까 햇김치 이렇게 담아서, 먹으면 입맛이 이제 새로 생기게, 이렇게 담았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, 어, 감사합니다.